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과 땅이 땅에 내려주니 여호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지 않으셨고 땅을 갈릴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은혜는 천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최소가까지반으이 있었다. 개만 땅에서 올라오지올라와 어찌 신을덮었더라 요한은 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요한은 동방에 되는 동사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주시니여요와님이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묻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은하를 발견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주. 아주. 안녕하세요. 네. 오, 네. 안녕하세요. 오아요. 네. 자이습니다 지금 일본어 가끔 배우고 있습니다 예, 왕님의 말씀을 받 들어서 예,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 먼저 하나님 참분을 맡게 감사드리며 또 삼대 왕권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청평, 성상, 약수 약보 여러분 잘 실천 공하고 있습니까? 네. 예 저희들도요 저희 혼자들도 열심히 지금 실천 공이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아침 새벽에 이미 일이 또 먹었습니다 네. <웃음>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1터를 먹고, 이제, 저녁 식사 전에 1L 먹으면, 남자분들은, 뭐, 몇L를 먹으라고 그랬죠? 4 아, 아. 네. 노래 뭐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다만 그것이 잘안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노래, 노력, 노력들을 하다 보면 잘될 겁니다. 예. <웃음> 우리는 이청평 복지대 청평 성사회에서 지금 3대왕권을 모시고 이제 열심히 공사분신하면서 정성드리는 가운데 왕께서는 청평 성상약수 역법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다. 치료를 받아가지고 안정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다 이, 걸간 관, 할수 있는, 좋은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간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적이 말 보게 되면은, 첫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게, 땅의 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줘서 배웠죠?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자연의 모든 요소를 제로 해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럼 제로 중에, 무엇이 제로냐? 공기. 그리고, 흙. 그리고, 물이. 그러면 이제, 흙을 빚지려면 무엇이 필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 인간은 자라는 육신은 흙과 물과 공기의 상모소로 창조된 그런 육체이기 때문에 이삼요소와 빼내야 될수 없도록 살아가고 있는 것이 원리예요다 이를 때문에 왕님께서 이 성천성의 약수 치료법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창조 어? 원리대로, 창조 원리대로, 흑과 물과 공기의 모든 요소를 제대로 섭취하고 다시 살아라. 이렇게 묻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수 치료를 뽑고, 이거는 원리적이고, 또 질서적이고, 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실천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에, 에, 질병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물료법을 저는 배워가지고요, 에, 오래전부터 물료법을 실천 공유해가지고, 많은 체험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님께서, 그런 체험을 변해가지고이 삼백을 모시면서 철장선리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에너지를 확실히 보증해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수 있도록 우리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장천성성성당의 약수치료법은 왕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러게 <웃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체의 질병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치료가 될 것입니다. <웃음> 그런데 여기에 이제 흙,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라는 그 개념은 저는 공기라고, 공기. 그러면 사람이 공기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빛과 음식물을 먹고 또 거기에 절대 필요가 외인 재료가 뭡니까 물이에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공기와 그리고 이 음식물은 창조된 질서대로 정량을 섭취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한가지 물이라는 이 물, 물은 이제 단순한 이제 어떤 물 생수 같은 물이죠 그 물은 정량대로 섭취하지 못하기때문에 문제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물 욕법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면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물 부족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을 해요. 네. 여러분 이제 병원에 이제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 가지고 네. 약을 받쳐서 받아 가지고 이제 약국에서 약사들 처방받은 약을 줄때그 약사가 틀림없이 반드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을 많이 드십시오 하면서 약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병원 많이 했습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그냥 약을 주면서 먹으면 되는 거지. 왜 물을 많이 드 하는 그그연역적인 동기를 보게 되면은 감기 도물 구성에서 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몸이 아파서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될때 간호사가 제일 먼저 환자에게 주입하는 그 영양소가 무엇이죠? 민게를잖아요민게를 <웃음> 민계. 닝겔, 근데 민계 거기에 80%가 무이예요 그리고 0.9%가 그게 에 그러니까 이제 염분 그 0.9%가 염분이고 0.78%가 그게 포도당이에요. 세 가지 요소. 그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 안될 때에 물이 70% 이상이 물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 부족에서부터 병이나 병이 나가지고 병이 오기 때문에 물을 주입하면서 치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나 그런 선생님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웃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기계를 뭐 알겠지 않지 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물 부족에서 왔다는 증거가 병원 입원 했을 때또 감기가 됐을 때에 약사로부터 예약을 처벌하고 전달 받을 때에 훌륭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십시오. 하는 후배할 때에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예, 저는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예, 그 구안 마사가 들어와가지고, 매, 또만 치료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각종 한약이라든지 각종 같은 뭐 약은 약이나 모두 다신면써서 예, 이렇게 침술도 받고 침술을 침술 받죠 침술 받으면서 치료했는데 해결 안된 부분이 있어요 이뒷골이 항상 끼는 한 거예요 조금 지공하다든지 을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 에 많은 사람이 이제 어렇게 아 있으면은 이제 뭐 공기가 탁한다 해가지고 문을 열잖아요. 그 외부는 시원한 산소 공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머리가 머리가 머리가 이 하다 공기 환기 시켜라 하는 것이 뭡 산소가 부조한 겁니다 그런데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 안 됐는데 물료법이 물료법도 제가 시작하기로는 이 물료법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육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곱 번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실천 안 했어요 그런데 여덟 번딱 얘기하는 그때부터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운력법을 제대로 그 시간 맞춰가지고 해본 결과는 이 머리 아픈 것이 해결 그리고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위가 아주 나빠가지고, 큰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위, 나쁜, 이 위가 나쁜 그 질병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뭐, 각종 약을 고 했지만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가 나빴던 이 건강도, 물욕법을 제대로 조해보는 과정 속에서 2년을 해보니까 위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 물욕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그 양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을 지켜서 섭취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교법의 이제 기본적인 시간 개념은, 예, 식사 전한 시간 전에, 식사 전한 시간 전에 물을 먹습니다 예, 왕님께서는 이제 시간 개념을 토로해서 이렇게 다 쓰시고 이제 하시지만 이제 저게 물교법의 그 하나의 그, 네, 이론이 시간을 지켜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이론에 있습니다 한 시간 전 그리고 식사 이후에 두 시간 반을 지내서 섭취하는것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제 두 시간 반 지나서 먹을, 물을 먹으라는 개념은, 이제 음식 이 들어가서 이제 내장 소장 쪽 소화를 시킨 모든 그 음식물이 이제 점점 배수를 단계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상태입니까? 비어있는 상태. 비워이기 때문에 그때 물을 먹게 되면 은 미를 대끈씩 어떻게 해줄까요? 세척해 주는 거예요 대끈씩 씻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고 이제 그릇을 왜 씻습니까? 그릇을 왜 씻어요? 또 다음에 또 음식을 담아 가지고 먹기 위해서 그 설거지 했잖아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릇과 같은 건데, 이제, 물을 묻고, 묻고 난 다음에, 이 위가 다 세척된 상태 속에서 있었을 때에, 그 위는, 깨끗이 세척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시간, 두 시간 반, 한 시간 전에 누웠으니까한 시간 괜히 누우이냐면은 위런 휴식 시간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도 <웃음> 365일 계속 일하고 있는 이지만 특별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고생한 그이도 휴식을 시켜줘야 된다, 그 말에. 그러면, 한 시간 동안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위가 이제 비운 상태 속에 있을 때에, 위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배고프다. 밥을 먹고 싶은 배고픔의 증세 속에서 음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을 때에, 음식을 만약에 섭취하게 될 때에 네가 더 열심히 열심히 한다는 개념을 하게 될 때에 소화가 잘 될까요? 안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 음식 문화는 그냥 배고플 때는 그냥 막 왕창 웃고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 왕창 웃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배고프다 그런데, 생활 속에 거의 60% 이상이 아무리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킨다 하더라도, 건강이라 하더라도, 60%밖에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 백을 만약에 음식을 먹었다. 그 60%만 그 영양소가 화 되고 영양 섭취한다면 40%는 뭡니까? 그냥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80kg 체중이 있었습니다 80kg 80kg 체중으로서 오랫동안 이제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비대하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배가. 왜?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 미대하니까 근데 물료 포부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뭐냐면은 6kg를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 이 상태라면 아예 맹을 먹지 않고 육신만 섭취를 충분히 해도 완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보충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섭취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 왜? 시간 개념을 지키는 그 개념은 목적이 무엇이냐. 소화를 1 0시지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화를 아예 60 정도를 먹게 되면은, 그 제대로 소화를 잘 시키게 되게 되면은, 40은 안 먹어도 되잖아요 40%는 섭취 안으도 되었잖아요. 그, 고만 먹고, 완전히 소화를 시키가지 에너지가 보충되게 이 되면은, 그만큼, 양 조건 먹었지만, 충분한 에너지를 보충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아무리 이상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이제 배설물은 대체적으로 배설물이 뜹니다. 그런데 영양만 음식으로써 소화 안 되는 음식이 들어갈수록 그 배설물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변기에.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제 시험했어요 이 배슬물이 뜨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는 소화가 거의 8, 90%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정도 줄어들고 배가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0kg인데 지금 73kg, 4kg, 그 67kg, 거의 6kg 이상의 체중을 뺀 경험은 물력보험해 가지고 체중이 체중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왜 물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인체에 물프로가 70%입니다 그렇죠? 70%가 물이죠 바다가 70% 그리고 육지가 30%잖아요 인체에 때그물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물이 함량에 있는 그 양이 70%가 물이에요 근데 70% 물이기 때문에 그 70% 우리 항상 보충이 되어 있어야지 많이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말입에다그 네, 그 말은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네. 왜? 70 물인데 물인데 그물물 양을 우리 몸속에 그것이 유지되어지 못했을 때에 이제. 혈액순환이 정상으로 될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거기에 물욕법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가 뭐냐면은, 여러분, 물은, 그물요소가 뭐로 되 있죠? H2O.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 우리가 공기, 입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들리는 산소의 공급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통한 산소 요법은, 이거는 공간적인 산소 공급이다, 이 말이에요. 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공간 산소 이법이예요 그런 물통한 산소 공급은 보통 시간적 산소 공급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통에 들어간 산소는 체내에 들어가고 촉 세포 세포 세포 그 말초 신경 세포까지 다 전달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한 호흡은 무엇입 그냥 이것이 세포 세포까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력법의 이런 그렇습니다 공간적 산소는 세포 세포 말초신에까지 전달이 안되지만 말초신에 전달될 수 있는 산소 공급은 무엇으로 공급할수 있다고요? 바로 이것이 물요법 이론이더라고요. 물요법 이론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에, 이제 시간 개념을 지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에, 이제 한 시간 전에 물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나한두 시간 반 지나고서 물을 넣었 소화하는 목적, 소화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위를 이가운들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바다의 에너지를 모아준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지켜 지켜 가려고 하니까 간식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간식 간식 간식을 하게 되면은. 소화의 수지장이 있는데, 그럼 간식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 식사와 연유어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식사와 연유어 가지고 만약에 간 과자를 먹는다, 또 다른 음식을하기 되면 이어서 먹고 난 그때부터 얼마 다음에 물어는다고요 예. 왕님은. 뭐, 그, 초월 해서 우리 자수가 같이 가는데물용법이 네, 이론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고요 그래야 되면은, 일을 충분히 실시시켜주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주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결론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우리가 감사가 왜 나올까요? 강사도 어린데 강사도 어린데 저는 이물로법을 하면서 강사를 체험 했습니다 언제나 물을 여러분 물건들이 강사도 말을 잘 안하지 <웃음> 그렇죠 <웃음> 여러분 성평성산약속 치료법을 주신 그 왕님을 받더라. 물을 이제는 우리가 드시면서 감사하겠죠. 그런데, 금방은 대체적으로 비싸기로할때 감사 다들어가지 나는 나는 물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물먹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는그 말, 말이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님께서 이영산수의 멘트를 실천하면서 저는 감사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런, 그런 생활 속에서 나는 왕님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활해오 것이 어떤 사들이 전통이기 때문에 또이동원 위해서 이제 수행의 역사를 전통해보게 된말 2000년도. 2000년도 명상 수행을 하시면서 손기을들시면 나는 살아있다. 손길을 내주는 것니다그 명상 수행에 그냥 멘트로 많이 끝나시는 삶으로 사신 게 아니고, 아, 어, 언제나 감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제 여기, 천, 천, 천, 여기, 거기 텐트를 치시고, 한참 더 훈도하신 그런 병이 있죠? 여러분, 훈도하실 때, 그때 감사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화장실 갔어도 간래야니다그 아, 소문은 보시면 응, 그러니까 배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그왜간사 감사로 하시다고 감사로 결론을 맺으라는 말씀을 많이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가 아 창조 복도와 질서를 확실히 우리가 체험한다면 꼼수문 낙제도 다 감사되면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면 리를 마시고 가지 예신으로 가버 물을 마시고 가버리지 음. 무슨 비를 내는 그러면 내가 교활도 다 못. 무것은 대수 해야지 제로 대 못한 만이잖아요. 아 그래서 수문이 희피 길이 신뢰를 때 감사하고 있는 대를 감사한다. 그럼 수문 누가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수문 하나님 주셨다. 그 인명 제천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리은 호흡을 거두니, 하나님이 호흡을 취한 적, 호흡을 취한 적, 죽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 하나만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음. 전성경 7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현제성을 어떻게 느끼느냐? 공기를 하나님의 입김으로 느껴라. 공기는 공기인데 무슨 무슨 느끼라고요? 하나님이 이 순간도 내 입술에 대면서 공기를 마시게 하거든 말이야. 여러분, 공기를 하는 입김 같은 느낌이야. 여러분,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 이 시간에 오셔서 공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입술에 오셔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입술에 오셔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사랑의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것을 느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럼 아버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본은 뭘까요? 그냥, 공이 공기 마신다. 공기를신다는 것으로만, 언제나, 이지 당신의 입술이, 내 입술에 가까이 되면서, 음, 사랑의 공기를, 사랑의 에너을를버리들이 보내는 것을, 그걸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저는 이걸, 아, 그런 시간으 <목소리도 심고 싶어> 내 공기의 손을 내 손을 가까고 이렇게 손을 면서그 사랑을 해주시는구나 이걸 느끼러 하니다 이걸 느끼다하 오늘 우리들이 이제 정정성상에서 약속, 치료법을 통해가지고, 간증하라는 그런 면들은 무엇이면나 그걸 위해서 할수 있는 것 아, 스물일 시간의 생활 속에, 간사일 속에, 내 생활 속에, 내눈 속에, 그를 품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구나 공기를 무슨 무엇을 느끼라고요? 그 물은 물은 있긴 물을 통해서 하든지 공식.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또 주시는 모든 게 이게 연결, 연결잖아요 거기 단순한 공기만 입김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생활 전체가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의미요,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언제나 아버지가 내 곁에 가까이 한신이아요 착수가 없는 것을 느껴라. 그는 약속, 치료, 역복을 통해가지고, 왕께서는 이 눈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문대왕, 이제 이 동성단에서, 천조, 세대성리를 추월하시는 중심의 집에 계시는 우리 장래 왕권을 가는 길이를 어떻게 가깝게 이렇게 모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순간순간 그거를 해 민왕여행은 상대 왕권이 주인광야 같은 전통성상에서 농부 소주 하시면 서 그렇게 에이스 들고 옵 모습을 아버님이 바라보싶은 아버님 친구 형량을 바라보시는 아버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어떠실까요? 저는 농민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구을 음, 하려고 하십니다 한모의천국하 타락이, 타락이 아니었다면 이런 물론 1차 7류의 방역에 승리하시고 이제는 1차 7류는 이렇게 돌하셨으면 전부 가도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사놓으시고 또생각야 되는데 일 제기의 방향이하천습니다 물론 복피된다는동사 그리고, 축복된, 이, 당신은, 이광년이라요광 하나하나, 광님의 손길, 손이다지 않아야 되는 이것을 행위할 수없잖아그거 바로 고있으아버 어떤 까 그런 순간, 순간을 느낄 때마다, 아, 고의울신나는 느낌이 되게 많다. 그렇 중심성의 충돌의 계시면 우리, 이런, 이런, 소상 못쓰고 우리들이 지금 생활을 생활하고 있는 자체가, 못쓰는 자체가 어떨까요? 감사해요. 벌떡 돌말일까요 우리가 옹기뭐그 그것도 감사도 어린데 감사또 어린데 생활, 감사또 어린데 거기에 어리 귀여진다면 뭐를 모시고 가깝게 모시고 이렇게 생활하는 자체가 어떨까요? 부족한 우리들이 가슴도 모르게 가깝게 모시고 우리 어린. 우리 군사들 중에, 우리, 저는 항상, 우리 두, 홍사님, 요사 염사 두분이야 사실 저는 항상, 오, 그, 염사가 계속 오그선대원권에 그, 멋있게 한그정수그정수에 성공, 성공권, 성공권, 성공 이러니까대하는그야마다또 굉장히 부인하는 하나하나 그 자체의 이가 천사가 무엇이든 한번 심도을 크게 힘이 하시면서 실제로 그거를 큰이불이대 고생을 많이 하지. 건강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도, 언제나 발음을 미소와 웃음을 광에 버리겠냐, 웃음을 하는 을그 자체, 자체, 자체를 감자떠오르 그냥, 안고 이렇게, 청아수 지금 갖고 사치는그 모습을, 보고금을 이해하시고, 종교의 여통위가 정말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뭐, 정평약수, 정평 약속, 정평의 정평의 약속, 꼭그만이 있는가.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 총을 으시늘들하는 영광, 핏봉을 돌려드리려는 그런 것이 우리,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에요 그, 그, 숙제를 모여 감사로 시작해서, 그래서 감사로 끝나자. 뭐가 려어봤을까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평성상 약수치료법도 아버지, 또 새로운 우리에게 감사해 주시고요 축복을 시면요 그래가지고, 실천공행을 그냥, 아, 왕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실천공행에 정말로, 그건 우리의 자유와 책임,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 자유와 책임을 실천공행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완전 완결하고, 그래고 결과를 찾아라. 결과를 모여가려고 하니. 왜알가지 못하는 오장육부에 그 나쁜 암세포등어워지기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그런 암세포, 모르는 그 어떤 질병, 이런 것, 그것을 어떤 이상가 모르게 치료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지통잘 하게 되면 가보는 게 좋습니다. 때는 늘어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혼자들도 <웃음> 지금 이제, 이제, 지금 현재 몸에 옷이 이제 와서 많이 약을, 약을 이렇게 바로고 해도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약을 이제 바르기 전에 한 것이 센수에 씻습니다. 센스에 씻고 난 다음에, 씻을 때 아버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웃음> 이, 정경, 상 약수, 치료법을 통하는 은려운 청을 주셔서, 이, 오세이 모든 열기도, 그렇게 실천 공유하러 가시기 전합 거냐 저는 이제 그 정경, 약수 본탕에 갔을 때부터, 제가 이제 눈이, 눈이, 눈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백내장 그런 것이 있답니다. 굉장히 그, 뭐, 스스로 아니고, 그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본타에 가서부터 바로 세 번, 하 실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축복을 해가지고, 지내게 되기도희망하고 여러분, 모두가, 청평성상, 약속, 실업권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증거를 보이시죠? 감당할 수 있는 증거를 보이시죠? 저는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실천 공연을 잘해야 돼. 하는데, 언제나 아무도 감정합한 장, 한 장만큼을 갖고, 감사, 감사가 감사 지면 감사, 옆골에 감사에 지면 감걸만 눈물이 나와, 나와야 할 거에요 저는 그런게 나왔네요 눈물이 나오는 감사의 체력 정말로 눈물이 나도모르리의 술을 저희를 시키는 감사의 체력을 정정성상 치료, 욕치료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제 요, 요 지금 두 모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삼 리터, 삼 리터 또는 오후에 일 리터, 또사리 저는 물엿법의 <웃음> <5m> 양은 사 리터인데 리5오리다이5 리터 양사 리터 모를 형벌그 우리 여성분들은 1리도 잠리도 <웃음> 쉬워요 아침 공복에1 리터 시간 짧게 1 리터 그리고 정신 아침 공복, 이러 그러니까 새벽 공복이죠. 1L. 그리고 아, 아침 공복에 전신, 전 공복에 1L. 저녁 공복에 1L. 그럼 3L 작 되잖아요. 근데 그, 그 얘기를 우리, 가볍고 우리, 어, 사무실에 얘기했습니다. 3L 쉽다! 왜 그래요, 여 새벽 공복에 1L. 아침 공복에 1L. <웃음> 제가 보고 오게 빌어 3일 때도그게쉽다 우리가 알고사 7천국에 나아에 계세요 아니면 <웃음> 물러 보자라고 <잘하고> 있어요리 <웃음> 우리 워드7천국회가잘 해가지고 틀림없이 <웃음> <희림> <웃음> 아버지에 결과에 그간증거리 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간증을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 상대 왕권이 축복하신 것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 말씀 축복했는데 수정에 못한 결과 없으면 보호할 게 안되잖아요 누구나 응? 못 해도 되 그러면 얼마나 죄송합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정 나도 모르는 어떤 볼치 어떤 하나하나가 치유가 되어지게 해서, 이 약수, 치료, 요법이 간정을 통해가지고, 이전경신의 전, 이, 전경, 이 대대신제 많은 분들에게 간증이 올려져가지고, 전국인이에요. 아, 그리고 너무 침대에 많은, 이제, 오독도 모른다, 개월하게, 이제, 기독교, 그리고 아들, 그, 보수, 영업자들이 많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절차 훈련도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참모를 모시고, 그리고 이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테니시 주로 어떤 많은 분들이 와야 될 거에, 오셔야 될 거에. 지금 오시잖아요. 봐 한국분은 기독교에 계시잖아요. 이런 증거들이 우리 이 철판 선배장 치룩부 포에 가지고, 더 증거를 만들었어. 전 도입으로 활동을 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